<웃음> 하나님 나라 12번째 시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지난 시간에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웃음> 생각했었습니다. 인만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교제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역사의 진행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어, 그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웃음> 일서 있게. 그리고, 개인의 삶 전체가 어떻게 공동체의 한 분자로서, 어,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담안에서 타락해가지고 깜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들인데, 이제 주님이 다시 살려놨어도 주님이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지 않니 하시면, 새로운 지침을, 개명으로, 율법으로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떤 정신을 가지고 누려가야 하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의식상의 그 교통 방법인 제사에 대한 규례와 공동 제 생활상의 성화를 위한 규례, 그리고 절기를 위한 규례, 상벌에 대한 문제 등등 하나님께서는 매우 세밀하게 하나라도 흐트러지거나 빠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 나라로서 그 구체적인 정체성과 목표성을 띄고 나갈 수 있게 지도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으로 볼내위기 말씀은 출애국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 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를 거의 이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와 같이 보고 배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는 그 방식으로는 살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덴에서 원래 목표하셨던 그런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 그것의 어 이제 그 궁극적인 실체는 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그것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모든 거룩한 교제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주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다른 민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주님을 대하여 계속해서 반역을 해온 자들인데 저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배려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당신의 작전과 계획이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그 나라가 회복이 되고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웃음> 참으로 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주님의 그큰 사랑을 잘 책임감 있게 당대에 누리고 오, 오고 오는 후대에 또 바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웃음> 모형적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존재하지만 당대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원리와 구원의 그 도리와 구원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그, 그, 그것이 온전히 복음으로 진리로 누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고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인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두려움 가운데,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그 완전한 교통은 물론 이웃과 정상적인 교제를 할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웃음> 따라서 주님께서 그 본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정하셔서 내리신 다양한 규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이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닌 즐거움이 되고 오히려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비록 세상에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큰 구원의 사랑을 모르고 구원의 가치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섞여 나와서 그 규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무거운 멍해와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은 완전해서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그 대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 껍데기로 수용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 온전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질서에 따르는 일이나 의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열 가지 재앙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고 또 신해산에 오기까지 그열 번이나 저들이 그 율법을 변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이제 신의 산에서 주어졌지만, 율법과 같은 성격의 말씀을 출레굽 이후에 열 번, 그것도 완전수예요, 사실은. 그렇게 완전하게 제시해주고, 거기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도 저들을 구원해 주셔 오셨는데, 이제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배려를 알지 못하면, 이, 그, 그들에게 생명으로 주어진 이, 그, 규례의 말씀이 다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아주 넉넉하게, 저기, 그, 완전한 인간상을 구현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서, 죽어지는 그런 참 비참한 일이, 되는 거죠. 이제 본문을 읽고 오늘 자세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그리고 11장 45절 19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나답과 아비우 사건 때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나답과 아비우가 주님께 거룩하게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징보를 받아서 죽게 됐는데 그런 것을 나타내니까 이제 아론은 할 말이 없는 거지 자기 자식이 지금 어, 그야말로 생태같은 자식이 둘이나 죽어 넘어갔는데 그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지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여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란나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레위기는 국가적으로 조직된 하나님의 백성을 종교적으로 또 사회 윤리적으로 통치하는 데 필요한 율법들을 다 포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 나라로서 공적인 조직을 이루고 율법을 받고 언약의 비준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계시에 의해서 성막이 설립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성막은 제사를 지니게 드리게 하려고 짓도록 한 거잖아요 성막 제도를 사용할 수 그건 하드웨어고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소프트웨어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거죠 약속받은 땅으로 전진하기에 앞서 주어진 성막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성결되게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귀한 생명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인만웰의 감격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그분과 온전한 그리고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은 그 행위원약의 법이 절대 아니에요 행위 언약의 법은 선악과 금령의 내용인데, 지금,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는 그런 신학자들은 그이 레위기의 말씀이 그냥 율법. 물론 구속사 안에서의 그 한계가 있는 율법이지만, 그것은 행위 언약의 율법하고는, 법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법은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생명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어떻게 이웃과 소통하고 살아가는가 그거에 대한 법이니까 생명의 법이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존재들로서 이레위기는 성경 안에서 그 자체로 한 단위를 이루고 있고 모세오경 중에서도 아주 적당한 가운데를 점하고 있죠 출애국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땅을 향한 전진을 직면한 위치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한 국가로서 형성되어 고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을 이루는 그 종교적 교제를 할수 있으며 다른 백성들과 그 목표하신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갈때 어떤 윤리적인 모습을 마땅히 보여야 하는가를 가르치기에 그.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주 적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완전한 지혜를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구원 받은 자들이 마땅히 그 언약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들을 모세 언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율법의 제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소화되도록 하는 은혜와 약속의 집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에 의한 언약하심, 율법으로 언약을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여야 할 나라로 묶고또 그들을 원래 목표하신 신앙의 성수계로 이끌어가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종속이 되지만 그보다 못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심오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더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어떠하심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열방의 통치자로서의 거룩한 성품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적인 규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심각하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공유를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적절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 재료로 주신 것입니다 저자 저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하에서 저기 권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대만에 이제 권짐을 받았잖아요. 여전히 그 성향은 그 옛사람 아담 안에서 타락한 그 옛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어,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늘 불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법으로 이 내용을 주신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성격도 다양한데 그 그래서 그 죄의 제사의 종류도 다양한 것이에요 <웃음> 지정된 제, 제사 제도와 그 제도를 담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어떤 절차를 따라서 대속의 은혜를 알아가는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 바라봐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인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제도는요 죄를 범할 때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침 그리고 죄의 성격도 다양해가지고 뭐, 별 희한한 죄들, 여러 종류의 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각양의 제사들이 있으니까, 너무 주님의 배려가 큰거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레위기 말씀은 언약의 그 중재자인 모세를 언급하는 서문과, 결론의 틀 안에 아주 균형 있게 짜여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공동체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 거룩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를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에 대한 거론 중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며 고룩한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아주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 하나님의 집에서 사완으로 일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로서 오셔서 그 모든 일, 일을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이고 이제. <웃음> 그 상징적인 그런 것들 모형적인 것들을 다 성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이 이 구약의 이런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은 참 읽기 어려운 말씀이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음> 날마다 죄 가운데 사는데 이들이 이들이 이거 몰라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고 회복할 수가 없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그 죄책 가운데 그 이유과의 관계에서 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 보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해도 그 죄성이 얼마나 그 정욕이 강하고 탐욕적이고 그 금방 부모가 준 것도 안해 놓고 형제들 간에도 뭐 얼마나 그냥 그렇습니까그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체질을 완전하신 부성을 가지신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그 그것 그 모든 그 죄성을 알고 그 모든 해결책을 다 제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래위기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종교, 아, 종교적인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10강에서 본 바가 있어요, 이미. 10강에서 본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을 또 복습하는 내용이 되는데, 제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사람의 불결함을 없애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규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장 극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환하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낼 수 있는 의식규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이따가도 보겠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고, 또, 또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산 제사로 우리가 드리는 건데, 그것, 그것의 모형적인 일들이 레위기 1장에서 16장 사이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살아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이교도들은 다른 방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분쟁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교도들은 근데 이 방식으로만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으로서 이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예배 형식을 세우고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게 굉장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오는 그런 수단도 아니고요 잘 잘 배이로, 배이 나오는 그런 수단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 방도예요. 선는날 동안. 예배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16장, 17장부터,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카페에 올려진 강설 원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다 보려면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17장부터 26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성결에 대한 법전입니다. 이 부분의 특징은 권고형의 성결, 생활성결 백성들의 윤리적인 규례라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 신약에서는 뭐 서로 이제 고하, 고하여서 서로 용서하고 주님의 공유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 이것이 이제 사랑 관계에서 그 일을 이루게 하는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어, 유지하는 데 자는 반드시 이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그 의의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그 의의를 보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힘입고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생각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것은 다 자기 기만이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황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성품을 받아, 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의의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신적이고 영적인 빛을 받기 전에는 도무지 할수 없는 어, 그런 어, 내용이 되는 것인데 주님이 그걸 다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뭐서원에 대한 말씀인데 자원에서 언약적인 율법에 참여할 것을 쓰는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식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거룩에 대한 의무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로서의 윤리에 대한 하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책임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세 언약의 목적은 인마누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의 어떠함을 증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성별인데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거룩한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언약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걸 보다 어, 완전하게, 더 세련되게, 더 성숙되게 에, 수행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성화돼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계명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하는 거죠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상관이 없이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본질적인 인격에 있어서나 그 사역에 있어서도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셔요. 그냥 홀로 계셔도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을 하신 거죠. 그렇게, 아, 그리 하지, 아니, 하셔도 어, 거룩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그 일에 뽑힘을 받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의 영광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자비로운 경륜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0편 22편, 3편에 보면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런 내용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네이다 그리고 시편 111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당신의 영원한 경륜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면서 인마누엘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해야 할 것이고 그인마누엘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언약의 규정의 본위를 쫓아 누리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지상 최고의 감격으로 알고 그 힘써서 그 거룩한 일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사이의 의와 거룩이라는 게그 누가 봐도 참 의롭다라고 할 만한 그런 성격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운다. 이러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그 의로우신 분인데 아, 우리 불의를 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 불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의를 행사하길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감격 나는 도둑질밖에 할줄 몰랐는데 나는 가는 밖에 할줄 몰랐는데 나는 우상 공장이고 나는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아까도 뭐좀 교재 가운데 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나쁘게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에 대해서 과대포장 우리의 죄 우리의 의에 대해서는 과대포장하고 말이죠.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소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을 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짜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다음부터 안 해야 돼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 하는 거죠. 진짜. 자기를, 자기가 회개한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한.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가 하는 말에, 그 이게 이제. 우리 목에 칼을 두라고 하는 표현도 잠만에 나와 있지만, 우리 말을 한번 점검해 보면요, 거의 거짓말이에요. 나,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축소하고, 손해보기 싫어서, 이게 죄라는 게 소유림보다 쉽다문에, 그 원전한데 못 미치는 것, 그리고 뭐 대, 대, 대항하는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못 미치게, 그, 의에 못 미치게 다 말하고 행동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보면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맨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나중에 그게 이제 양심이 화인 맞으면 나중는 그렇게 하고도 외식처, 외식자처럼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해골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외식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 속에서만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특권이고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면전에 설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서 결코 부담,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신들을 넘어서 온 세계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 그 거룩한 소유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더욱 굳게 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서만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존재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참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걸 이걸 붙이고 살지 않으면 살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이나 좀알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이 이 시스템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를 주님의 의의를 나타낼 수 있고 주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고 계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제사 행위와 의식에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에서 또 개인적인 삶에서 성결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재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 어, 궁극적인 것을 내다보도록 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며 당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어떠함을 증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주신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룩하게 확정된 구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일깨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웃음> 이게 좀 오늘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중간에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의식에 대한 거룩을 봅니다 종교적인 거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불의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제사의식입니다 곧 예배의식입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와 속죄제, 속권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번제는 구약제사의 그 표본적인 것입니다 대속적인 성격이 있고 희생제물의 순결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걸 완전히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완전히 태워요 <웃음> 이 제사에는 죄의 전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헌신,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공동의 책임으로 이 번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개인적인 죄를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개인은 공동체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죄 문제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로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들이지 않고 수고를 담아 그 생명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음. 다그 곡식을 다빻 가지고 그 주님이 흐명할 만하게 다 태우는 것이잖아요. 음. 곡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 하나님이 물과 공기, 그외 기타 등등의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셔서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그걸 나타내는 그런 제사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수고라고,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것이 아니면 아무,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기념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화목제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근거와 정신이 어떠한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웃과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식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웃음> 그 내가 뭐 하나님과만 소통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그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이 공동체 전체 행보에 그 장애를 줬으면 그 문제를 풀었으면 공동체 앞에 그 얘기하면서 나눠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게 공동체의 발목을 잡는 일을 했는데 주님이 이 임무를 이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입은 걸 나누는 거잖아요. 그 화목제의 응식을 나누는 게 그거예요. 진리의 교제라는 게뭐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남은 거 그냥 자기네들끼리 나눠먹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그 그 존재와 그들의 그 행보 사역에 다 관련된 제사이기 때문에 죄문제를 처리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응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아, 서로가 다 죄인들이니까 저 사람이 그 장애를 일으킨 부분에서 회복됐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자들이 용납해 줄수 있다는 것, 그, 그, 그, 그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인식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응식이 보여주는 거예요 화목제의 응식이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죄사인데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못 맺고 있으면요 다른 공동체에 악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게 가령 이게 냄새 나는 분을 똥을 내가 묻히고 이 사회 안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그 얼마나 그게 이제 사는 사람, 사람들의 저기 그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아주 감각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처리해야죠.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해야지 그냥 회개하고 또 와서 또또 또 회개했다고 하고 또 똥을 묻히고 와서 또 냄새를 풍겨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이 된 사람이야. 그러면 공동체 공동체 앞에 그냥 바로 영향을 끼쳐 버립니다. 자기가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게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은 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 누린다고 해, 해도 그 냄새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그 거룩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탐하고, 육신대로 살고, 사단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게 얼마나, 그,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이 속죄, 하나님과 바로 명확한 관계가 터야 아, 이제,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비로소, 어,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속건죄는 공동체 내에서의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입니다. 개개인 간의 그 명확한 책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개개인 간의, 이제 이게 나 혼자 죄를 짓고 끝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냥 달려있는 지체처럼 있으면 다른 지체가 대신 해야 되잖아요. 손이 손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발이 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령 손 역할을 회복했다고 하면, 발 역할을 해야 될그 존재가 손 역할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또 얼마나 좀 미안합니까? 그, 속권제 성격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다 아우르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개개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 하여 형제간에 문제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나아가는 습성이 있는 인간인데 그 책임을 다하여 핑계치 못하도록 하는 거다 내가 누구를 아이를 학대하고 했다 아내를 학대했다 그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 그, 그, 그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도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아서, 사실은 그, 그, 그 하나님 앞에 사실, 죄를,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서 사화하고 와야 되잖아요. 책임이란. 그 소권제가, 소권제를 드리기 전에 사실 그, 그 모든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동전의 양면 같아가지고요. 그 책임은 이거 회개했다고 하고 실컷 남 확대하고 회개했다고 하고 뭉개고 아무런 정서적인 영적인 감각이라고 조나단 에드워진 얘기했지만 그런 감각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처리한 걸로 끝내버리고 가면 그거 참불의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꼼꼼하게 모든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의롭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자기가 스스로 하기 싫어가지고 그 뭉개고 가는 것은 참 악한 것입니다 이상의 그 제사의식들에는 네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이행의 구원사건이 이미 주어져 있고 그들을 그 언약에 따라 섭리에 오신 그 실제적인 사실이 그들 앞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행위 언약적 그저 율법이 아니다. 은혜,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생명의 법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그 공의의 성격입니다. 범죄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죽음이 필요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짐승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를 알고,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갈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짐승의 실체는 예수님이잖아요? <웃음> 언약의 재물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그 공의로우신 분이신가를, 그 제사를 드리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립니다 방만하게 뭐 예배 참여해서는 안돼 예배 동기와 예배 절차와 예배 그 목표가 진짜 거룩해야 돼요 주님이 그 싫어하시니까 <웃음> 세째는 중부의 성격입니다 흠이 없는 무엇인가가 흠이 없는 무엇인가가 흠 있는 나를 대신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제사의식은 개인의 친교와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는 라 공동체가 있고 그 질서 안에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만의 유익을 위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하는, 내가 빨리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것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한 군데만 더 보고, 오늘은 의식에서의 거룩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토가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에는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에 대한 배려로 가시적이고 예표적이고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것들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 철부, 철부지 같은 수준에 있으니까요. 손에 쥐어 주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그렇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 선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바랐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야곱 등의 족장들도 장차 오실 구속자의 하나님의 내림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의 내림과 그 안에서의 속죄와 거룩한 영적인 통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족장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거기가 저, 실체가 아니고 하늘이다 하는 걸 바라보고 장막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그 <웃음> 그, 그, 그들이 받아 누리는 복과 저주에 대한 그뭐그 뭐, 그 구체적으로 아직 율법이 주어져 있기 전이지만 <웃음> 주님이 그 이전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자는 살고 불순종하는자는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노아 언약을 통해서도 보여 주셨고요. 계속 그 구성 역사 속에서 보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율법을 받기 이전에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그 갈바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다입니다. 그 모든 보호막, 그 갈대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도시 국가로서 3만 4천 명 살든 곳이고 모든 그런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성인데 그걸 떠났다 면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나갔던 거예요. 그거를 <웃음> 그 이제 그 그것에 더좀더 진전된 계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니까요. <웃음> 신약의 그 완성된 계시에 대해서 보면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지만 어, 저들이 당대에 받은 계시 안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소망하고 어, 구원을 누리며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신앙을 계승한 신약의 성도들은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 속에서 그 모든 구약의 에, 그 내용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느끼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를 꿈꾸면서 살았던, 우리가 사는 세계를 꿈꾸면서 멀리 내다보면서 그림, 저, 모형적인 걸 만지고 실체를 꿈꾸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실체 속에 있는 것이고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았고 어린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신 화목제물이셨던 그리스도 순종의 제물이셨던 그분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동체로서 그렇게 자라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과연 구약 제사의 실체가 신약이신 예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토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약을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의식에서 말하는 바 참된 거룩으로 접근하기를 바랐다면 이러한 것을 알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고 하지 않았다면 그 거룩한 게 아니죠. 음. 구약의 일이 게시의 내용상 풍부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방향성과 윤곽에 있어서는 늘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예수이신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그것을 굳게 믿음으로 행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식의 이면에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옛날, 뭐, 어떻게 그, 그, 뭐, 원시 역사 시대에 그런 일을 할수 있나? 근데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어, 그 시대에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시브리소 기자는 믿음장에서 그, 그 구약의 그 희미한 계시의 빛, 그림자적인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보다 더 완전한 세계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은 그들보다 더 거룩하게, 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신학을 하기 좋은 세계 속에 살아와야. 전화단에도 이제 말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개시의 빛이 대낮같이 환한 세상 아닙니까? 본 구속 게시. 그러니까 너무도 명료하게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살수 있게 된 거예요. <웃음> 모든 제사의 성격을 다함의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자원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영광인지 알수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참 어마어마한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엄청나게 주어져 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같이 약한 사람한테 이 완전한 게시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을 쓰셔서 세상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또 물질, 또 지혜,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죽음에 이는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됐으니까, 너무도 감,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 이것을 충분하게, 충만하게, 아주 즐겁게, 기쁘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나 보자나님. 오늘 레위기의 거룩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저희들을, 음, 상고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깨우쳐 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과의 거룩은 어떤, 어떻게 살아가고 이웃과의 거룩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일깨워 주셨사옵나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어, 율법은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옵나이다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그 말씀이 되어서옵나이다 어, 대다수가 참으로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기록으로 거울로서 보게, 보고 게보 있사옵는데 이 일은 저들이 그 하나님의 그 구속계시의 역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에서 그렇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나타내사옵나이다 동일한 원리가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거룩한 방법을 취해서 그 온전한 거룩을 목표로 그 일을 누려가야 하는가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참으로 큰 책임 또한 느끼고 그동안은 우리가 얼마나 방만하게 또 한편으로 살았는가도 또 저희들이 회개하게 되옵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그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꿈꿨던 세계에 살아가는 자답게 더욱 능력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 빛을 비추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의 그 속성을 발휘하고 표지를 나타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큰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역사 앞에 분명히 드러내고 나갈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